이쪽이 얼마예요 아, 어떤 이거 큰거요 6,000원? <웃음> 비싸구나 5,500원 작은거 4,000원 이거 그럼 3마리만 주시겠어요? 3마리 까져요 까주세요 네. 이거 3마리 괜찮아요 아, 엄청 굵잖아. 네네 마리에 네 마리. 그래요. 딱 들어갔으니까. 그래요? 네 마리? 네. 네, 네. 마리 주세요. 엄청 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푸드박스 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수산물 바로 키조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많이들 좋아하시죠 저도 정말 좋아하는 그 해산물 중에 하나인데 요거 이제 손질을 할 건데 이 손질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내장 같은 경우는 먹지 않고 버리게 되고요 어, 먹는 부분은 이 관자하고 그 다음에 겉에 보시면 이렇게 날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꼬들한 식감이 있어 가지고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지살이라 그래 가지고 이제 중간에 보시면 이제 하얀색 음, 그런 아, 살들이 좀 있어요 이제 살짝 분리해내고 먹기만 하면은 되는 아주 좀 손쉬운 그런 해산물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관자만 쏙 빼내고요. 지금 이렇게 제가 펴서 보여드리면은 이제 윗부분 날개처럼 펴져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잘라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칼이나 가위로 이렇게 싹둑 잘라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내장 중간에 이제 꼭지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얀 거 보이시죠? 이게 정말 맛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내장에서 분리해 내시면 됩니다. 그냥 특별한 방법 없고요. 그냥 이렇게 잡아 뜯어내주시면 이살그 조직 자체가 부들부들해서 쉽게 분리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상하게 생긴 털이 있거든요. 요거 어, 제거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겉에 좀 지저분한 거 있으면은, 그것만 잘 정리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리해내는 거는 작업이 끝난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리고 내장은 먹지 않습니다. 이거 다 버려요. 네. 그리고 이제 관자에 보면은, 그 둘레에 얇은 막이 있어요. 요거 이제 제거해주는데, 지금 이런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관자를 분리한 다음에 막을 따로 제거하면은 조금 개고생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분리해낼 때 막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이어진 부분 있죠? 저 부분을 또 끊어주고요. 이쪽에서 천천히 한 번에 막을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벗겨주시면은 한 번에 잘 제거를 할수 있어요. 아마 진짜 몇번 해보시면은 이제 금방 이거 요령이 생겨가지고 제거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날개살하고 꼭지살 아, 여기에는 이제 점액질이 많아서 굉장히 미끌미끌해요. 그래서 점액질 제거는 필수고요. 약간 소금을 넣어가지고 이제 조물조물조물해서 이제 점액질 다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네, 이제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손질은 다 끝났어요. 이제 관자 내안 근데 상당히 크기가 크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참 저렴했었는데, 요새, 올해는 조금 비쌉니다. 음. 자, 이렇게 해서 준비가 끝났고, 이제 이거는 살짝 구워 먹을 거라서 얇게 점이듯이 잘라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이 먹을 표고버섯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같이 먹을 소고기도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채끝살, 툭불로 어, 준비를 했고, 100g에 만원인데, 이 구입처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 설명란에 넣어둘게요. 요새는 이렇게 좀 저렴하고 좋은 거 파는 곳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판매를 하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가 다 끝났고요. 여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뒤에 보시면은 또 같이 먹는 음식이 나옵니다. 자, 음료는 하이볼 준비했고요. 뭐, 만드는 방법 대부분 다 많이 아시죠? 이제 저는 이제 법원 사용해가지고 만들어서 먹습니다. 자, 기본 삼합. 장삼합,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관자, 소고기, 그 다음에 표고버섯.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놓고 직화로 좀 구웠고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자익을, 이 펜을 이용해서 굽는데, 팬으로 어, 굽는 게 훨씬 더 속도는 빠릅니다. 자, 버섯이 늦게 익으니까 버섯을 먼저 좀 많이 올려가지고 익혀줘야지 돼요. 관자와 소고기는 굉장히 빨리 익습니다. 자, 먼저 기본 조합으로다가 관자하고 소고기하고 어, 표고버섯 이렇게 음. 했는데 엄청 뜨거워요 뜨거워. 예, 입천정 다 벗겨집니다 아, 근데 너무 맛있어요 이게 자 이번에는 지화로 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금 같은 경우는 제가 트러플 소금을 했거든요 소고기가 있어서 트러플 소금 사용했는데 요건 뭐 코스트코 가면 요새는 쉽게 구입 가능합니다 뭐 인터넷으로 도 많이 팔고요 이거 맛있을 수밖에 없는 조합이죠 직화가 맛있긴 한데 이게 연기가 좀 많이 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팬에서 구운 것도 그 맛이 괜찮아요 그래서 집에서 대부분 제 팬으로 도 구워서 드시면 되겠죠 이 사기템 하나 더 추가를 하는데 바로 이거는 구워 먹는 치즈입니다 이거 이제 마트 같은데 가면 쉽게 구입 가능해요 여기서 이제 금방 익거든요. 그래서 앞뒤로 구워주면 됩니다. 이 고기랑 참잘 어울려요. 이 치즈가. 그래서 이제 노릇해지면은 다 익혀진 거예요. 자 이제 관자, 그다음에 소고기, 버섯. 아, 치즈 한장 올리고 치즈가 계속 지글지글지글 끓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워요 또 치즈는 또 뜨거울 때 먹어야지 맛있죠 네, 그리고 이제 관자 같은 경우는 꼭 시장 아니고 이제 요즘 마트 같은데 가면 이제 가리비 관자도 있고 좀 어, 관자도 팔아요 이제 그런 것들 사다가 아, 드셔도 좋은데 너무 작은 거 말고 좀큰 걸로 해야지 맛이 좋습니다 완전 맛이 미쳤어요. 너무 맛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와인도 참잘 어울리거든요. 자, 중간에 와인 한잔더 추가를 했습니다. 어, 이 와인 좀 과일향도 나고요. 어, 맛이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맛있어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네,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